과금덱이라고 볼게요, 과금덱 자, 이제 과금덱이에요 일단 킹이 들어가야겠죠 자, 버프는 킹이 주고요 그리고 변경맨 타츠, 오루스 만능, 만능, 만능, 삼만능 제노스 스 써요. 그러면 제노스를 내려서 이 정도가 될까요? 제노스 버프를 딜러 3시 받고 킹이 또 버프를 주고. 이게 가금이 100만 원이야. 이 추천. 자, 과금러들 좀 봐주세요. 과금하셨던 분들은 이 100만 원이야 가금 추천되기 맞는지. 백신에면도 들어간다? 그니까 여기 다섯 명이라면뭘 빼고 백1 0면도 되게 많은 두마리로 레전드가 찍힌다 어, 진짜 이게 과금이 쉽지가 않네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 1 0이야 일단 바이, 100이야라고 했을 때 요. 나는 사실은 100만원 이상 과금을 하기에는 사실 손이 많이 떨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,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 뭐해 가지고 들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럼 100만 원이면 가격 추천 대가, 한 이정도로 보니,